광채감을 완전 살려주네요 음. 근데 이 컬러감 자체가 너무 화사한막 핑크톤이야 막 핑크핑크 핑크 핑크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뮬리뮬리 김뮬리입니다 네케르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네케르 신상 쿠션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꼭! 총 컬러는 세 가지인데요 새로 출시된 20호 핑크 베이지 컬러와 2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 출시된 20호 핑크 베이지 컬러를 보여드릴 텐데요. 리필과 함께 있는 구성이고요. 패키지는 매트 타입의 스퀘어 모양으로 복숭아 핑크 컬러의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스러운 감성이 아주 가득 담겨있어요. 커버를 열면 자석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열고 닫을 때 아주 편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퍼프 모양은 일반적인 동그란 모양이고요. 감촉이 아주 쫀쫀한 느낌인데, 퍼프 자체가 향균 시험 완료로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한 퍼프이면서 쫀쫀하고 촘촘해서 균일하게 피부 표현을 연출해주는 고밀착 퍼프라고 해요. 쿠션 커버를 떼어볼게요. 손으로 꾹 눌렀을 때 보드라운 촉감으로 쏙 들어가면서 안에 꽉차있는 쿠션 파운데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 컬러감 자체가 핑크 컬러에 치우치지 않은 베이지 컬러라서 화사하면서 생기있는 컬러를 볼수 있어요. 퍼프로 두들겨 보니까 커버력도 높은 것 같아요. 20호 핑크베이지 컬러와 2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20호 컬러가 좀더 핑크빛의 화사한 느낌이 좀더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굴에 올려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20호 핑크베이지 컬러를 올려볼게요. 이 정도 퍼프에 올려볼게요. 제가 이쪽에만 우선 발라보도록 할게요. 얼굴에 지금 좀 잡티도 많고 사실 지금 울긋불긋하게 좀 뭐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쿠션을 딱 올리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해야 할까요?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퍼프에 딱한번 올렸거든요. 이번 신상 컬러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딱한번 올렸어요. 저는 처음에 약간 살짝 밀면서 바르거든요 아무래도 모공이 있다보니까 되게 살짝 올렸는데도 음 그리고 향이 되게 좋다 음. 여성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향이에요. 뭔가. 이거 실합니까 제가 한번 올린 건데 지금 이거 얼굴 전체에 다 커버되고 있어. 커버력이 진짜 좋네요. 살짝만 올렸는데도 커버력이 진짜 일단 확실히 여기랑 여기랑 너무 다르다는 거. 제가 보송한 마무리감을 엄청 좋아하는데 광채가 나면서 보송한 끝 마무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유분기가 도는 이런 광채감이 아니라 매트하게 살짝 잡아 주면서 광채감까지 주는 그런 광채와 이 세미매트를 살짝 잡은 딱그 중간의 쿠션의 마무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광채감을 완전 살려 주네요. 음. 근데 이 컬러감 자체가 너무 화사한 막 핑크톤이야 막 핑크 핑크 이게 아니라 핑크와 이 베이지 컬러가 이제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 웜쿨 상관없이 상,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바른 쪽안 바른 쪽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가볍게 올라가고요 제가 모공이 조금 넓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모공을 잘 메워주는 타입의 쿠션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는 기존에 있었던 컬러 20, 2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20호와 다르게 옐로우 베이스 컬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노란 느낌이 아주 살짝 들어가 있는 화사한 컬러로 퍼프로 두들겼을 때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컬러감을 볼 수가 있어요. 얼굴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쪽과 이쪽을 딱 보면 옐로우 베이스 톤이 딱 느껴지실 거예요. 육안으로 봤을 때 뭔가 어 여기 진짜 정말 옐로우 베이스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라이트한 베이지 컬러 이름답게 라이트한 옐로우 톤이 들어가 있는 옐로우 베이스의 베이지 컬러입니다. 너무 노란기가 돌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허옇게 둥둥 뜨는 베이지 컬러도 아닌 딱그 중간점을 딱 집은 라이트 베이지 컬러입니다. 컬러들이 되게 내추럴하게 나온 컬러들 위주로 뺀것 같아요. 그 중간점을 너무 잘 잡은 그런 컬러의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형 자체는 정말 딱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일리하지 않으면서 또 너무 메트하지 않은 그 중간점을 너무 또잘 잡았어 지금 보면은 안엔, 안엔 살짝 세미매트하면서 광채감까지 올라와서 이 잔주름 있잖아요 눈, 우리 되게 신경 쓰는 게 여자들 항상 웃을 때이눈밑 잔주름 이런 것들 진짜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광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커버가 되면서 이렇게 딱 요런 삼각존 있죠? 이런 삼각존에 볼륨을 광채로 딱 살려주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서 정말 피부를 예쁘게 표현해줄 수 있는 쿠션 파운데이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일리한 감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면 이 커버력도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빨리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커버력까지 같이 잡았다는 게 어, 정말 놀라워요. 아까 그제 얼굴 보셨죠? 엄청나게 잡티 많았던 피부? 그런 것까지싹다 가려주니까 커버력 좋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쿠션이에요. 정말 잡티까지 싹 가려주는 네, 지금까지 네케르 신상 쿠션 컬러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밀리밀리 김밀리였습니다.